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미국 증시 한국 증시 할것 없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라 채권시장도 하락세가 너무 강해서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요 특히 지난 4월 한달 동안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3% 하락하면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5월에도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하락 추세는 끝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1,300원에 육박하고 네, 이런 시기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채권도 변동성이 있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죠. 근데 지난 한달 동안 5월 달 제외하고 4월 현황만 봤을 때 미국 정부에 투자하는 미국 국채가 4월 한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예요.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한달 동안 마이너스 10%가 빠지니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계속 홀딩을 해도 되는 것인지 투자를 계속 앞으로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정말 현재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금리 인상 시기죠 어, 채권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금리 인상 시기인데 과거에는 어땠는지 좀 한번 되짚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채권 가격은 금리가 오를 때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음, 그러면 과거에도 분명 그런 시기,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 그때 금리 인상기 때 투자를 했다면 채권 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한번 음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그림은요. 1927년부터 2014년까지 100년이 좀안 되는 시간 동안 채권과 주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반대되는 성향처럼 보이죠.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이두 가지가 조금 어,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이게 상관관계를 분석한 거예요. 자 여기 숫자 0, 0을 기점으로 이 위에는 양, 아래는 음, 그렇죠 근데 보면 은이 위에 양 해, 양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훨씬 더 그래프가 많아 보이죠, 막대기가. 이 아래 음, 여기 막대 그래프가 위의 그 양에 비해서는 좀 적어 보입니다 아랫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의 상관관계보다는 양의 상관관계인 날이 더 많았다 지난 100년을 돌려보니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과 채권이 양의 관계 양의 상관관계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다는 거예요 이 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던 그래프가 더 많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때가 더 많았다. 만약에 주식은 오르고 채권은 하락한다면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근데 같은 방향일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체적으로 채권과 주식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둘다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데 채권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럴 때도 많았다는 거고. 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었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더 많았다. 뭐 이런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이 그래프는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노란색 선 노란색, 노란색 선이 금리 인상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2000년 이후 금리 인상 흐름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음,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기가 이렇게 두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두 번째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요두 시기가 눈에 띄는 급격한 금리 상승기였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채권시장에좀 대표적인 미국 물가연동채권 TIP 자 TIP 이게 주황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 TLT 요게 이 하늘색 선입니다. 일단 음, 함께 좀 표시를 해봤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원달러 환율 흐름이에요. 원달러 환율 흐름. 네, 이거 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 해가지고 같이 좀 표시를 해봤는데 음, 우리가 좀 가장 눈여겨볼 색깔은 이 노란색 그래프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채권을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채권은 금리가 오를 때, 금리가 오를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기 때 채권이 안 좋을 때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현재까지 그거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렇게 좀 되돌려서 우리가 백테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음. 이 시기, 어, 금리 인상기 이때 채권 시장도 안 좋았을 텐데, 그럼 요때 만약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한번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뭐, TIP, TLT, 요거, 요게 이제 한 2004년 고그 부근에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만약에 투자를 시작을 했다면 어땠을까? 요런 것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TIP, 미국 물가 연동 채권, TLT, 미국 국채예요 그러니까 채권 중에 그래도 좀 우량한 그런 상품인데 비중 50%씩을 한번 2004년부터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 달러로 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까지 보유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음, 배당금은 재투자하는 방식이었어요 어,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는 처음 투자금은 만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2022년 현재 이게 23,770불이 됐어요. 어, 두 배가 훌쩍 넘는 자산 증식이 됐네요. 어. 자, 요거는 이제 연평균 수익률 4.84%. 그러면 적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유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변동성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수익률 연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해의 수익률이 23.62%, 가장 나빴던 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2.12%요. 두 가지 갭이 좀 그래도 있네요. 아무리 채권이라고 해도 가장 좋았던 해, 나빴던 해두 해의 차이가 꽤 그래도 갭이 있습니다. 음. 그다음 이제 요는 MDD라는 지표인데 최대 하락 비율을 뜻해요. 최대 낙폭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알수 있는 음,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MDD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볼 만한 게요 연평균 수익률 4.84% 그리고 베스트 이어, 워스트 이어 이두 가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 보시면 2004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온 그래프를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결국에 2004년부터 했으면 두배 음, 이상의 수익률을 봤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액으로 매년 자산 증식 현황이 어땠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음, 자 2004년에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쭉 우상향하는 그림 보실 수 있죠. 우리가 현재 여기에요. 어, 우리 현재 시기가 이렇게 꺾여 있는 요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 아, 채권 투자하신 분들을 요즘 수익률이 썩 좋지 않은 거고요. 음, 근데 과거에도 항상 요런 부분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 요런 부분은 있었고요. 훗날 시간이 지나면 현재 요 부분도 결론적으로 훗날 요런 예전 요 정도의 그래프로 보이겠죠. 요런 자리처럼 보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근데 막상 이제이 현실을 겪고 있다 보니 지금 우리 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꺾이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금리 인상 시기이지만 이 금리가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금리가 인하되, 인하가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냥... 이게 순리다, 순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어,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급격한 노란색 그래프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죠? 이때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이었는데 그러면 한 2005년쯤 네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한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요쯤에 금리 인상기 채권이 안 좋았을 이 시기 투자를 했으면 혹시 어땠을까 어, 좀 되짚어 보려고 하거든요 금리 인상기였던 2005년에 만약에 이 채권 비중을 50%씩 해서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 요것도 결론적으로 이제 만부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두 배가 넘는 2 1,909달러가 됐어요 음 연평균 수익률 4.63% 역시 은행 적금보다는 훨씬 뛰어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 그리고 가장 좋았던 수익률의 연도는 어 23.62%가 나왔고 가장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연도의 마이너스 -12 12.12% 역시나 이 갭은 좀어 있어요 아무리 채권 투자라고 하지만 이둘 갭을 좀 보시면 변동성이 그래도 있구나 보실 수 있고 이거 mdd고 네. 역시 이것도 꾸준한 우상향 음. 우리 현재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이 힘든 시기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런 자리로 표시가 될 것이고 우상향하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도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금리는 언제까지나 오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인하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05년 뭐 2004년 너무 옛날 아닌가 좀 최근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아까 금리 인상 시기 최근 보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이렇게 요요때 있죠? 요때이 동그라미 이게 그나마 가장 최근이에요. 우리 현재 2022년에 살고 있는데 음요때한번 투자를 시작했으면 어땠는지 볼게요 그러면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기 시작됐으니까 한 2016년 이때 투자를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한번 볼게요 자 2016년이면 은 현재 2022년 5월이니까 한 5년 반 안되게 투자를 한 거죠 어, 현재 5월 11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에 투자, 투자를 시작했으면 5년 반 안되게 투자를 한 거고 음, 이때도 역시 만 달러로 시작합니다. 자 5년 반 투자해서 그래도 20% 넘게 수익이 났네요. 12,097달러가 됐으니까 만 달러가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연평균 수익률 3% 변동성 가장 좋았던 해 수익률이 14.49% 가장 안 좋았던 때 마이너스 12.12 .12, MDD 네자 보시면 지금 우리 현재 여기죠 네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있었지만 연평균 수익률 3% 기록을 했고 어 최종 수익률도 만 달러가 만 2천 불 넘게 됐기 때문에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프로 또 현황을 보면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연도가 짧다 보니까 보여주는 수치가 짧다 보니까 좀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볼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음, 굉장히 많이 꺾인 건 사실인데 음, 아까 우리가 지난 그래프들 봤을 때 결, 결국은 하나의 조정 시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우상향하는 그림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어쨌든 2016년에 투자를 했어도 금리 인상기에 투자를 시작했어도 결론적으로 수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어 13,500달러 근처까지도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확 꺾이니 좀 마음은 아프지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더큰 수익을 또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거를 또 보면서 현재 힘들더라도 향후 다시 또 좋은 수익률을 내가 기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음, 이런 금리 인상기에 자산 시장이 좀 흔들리고 변동성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다면 충분히 우리는 원하는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절대 이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명확한 타이밍, 완전 발바닥 매수하고 정수리에서 매도하고 이런 매매는 뭐 정말 몇번 행운이 따라서 가능은 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속이 될 수는 없어요. 워렌 버핏이 와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저는 장담하기 때문에. 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유를 가지고 좀 꾸준하게 묵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원하는 바를 쟁취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보고 한동안 금리 인상 기조는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너무 이렇게 급한 마음 그것만 자제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가 코로나 때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으니 그 대가를 좀 치르고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